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신캐 바비채널 프리덤이 알려주는 신캐 소식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바비채널 내 먹이사슬이다 내 먹이사슬에 본게 있다 자긴수염해적단의 지금 내가 봤을 때 마린포드 페스티벌로 조즈하고 비스타가 더 나올거다 자 하비셔널 프리덤의 소식 그리고 검수염 의독단에 바제스와 시류와 사왕검수가 나오는데 사왕검수가 결국 끝판왕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와노쿠니의 마르코가 나온다 불사조 마르코 와노쿠니의 마르코 이거 무조건 나와 그리고 울티와 피이지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쓰레파폭시 그리고 삼성의 와이퍼 그리고 앞으로 루피 삼성 콜라케를 예상합니다 스쿨 캐릭터 스, 그리고 킹나올거예요킹 무조건 나와야돼요 킹은 절대로 생략될수 없는 캐릭터예요 대령 코비가 나온다 그지 대령 코비가 안나왔죠 그리고 빅맘 해석단에 페로스페로와 스무디가 나온다 오구는 안나오나 그리고 금사자 시키 시키시키 이놈우시키 자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 소식이 정확해요 네 노쇼 중에 보통 정확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존버 타야되는 캐릭터는 무엇이냐 일단 사왕검수 그리고 어 사왕검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매력이, 매력이 있는 캐릭터는 조즈 그리고 시류 그리고 와노쿠니 와노쿠니 마르코 그리고, 그리고 피아 금사자 시키 정도, 금사자 시키 정도. 확정이래. 자 여기서 매력 있는 캐릭터, 신키에서 매력 있는 캐릭터는 프라모스키와 우소아치와 또 나온다는데 매력이 없죠. 자 우리가 여기서 신키 중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캐릭, 조즈와 비슷한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실와 상황검수 그리고 와노마르쿠와 그리고 금사자 시키 시키 이놈 시키. 요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리더미 같은 경우는 지금 울티아 페이지 원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요것도 참고해서 지금 근데 존버는 누구로 해야 된다? 존버는 무조건 사왕검수 존버 타야 된다 다이아 2 0 0 0 개씩 모아놓으세요 여러분 네, 다이아 무조건 2 0 0 0 개가 아니다 사왕검수 뽑으면은 바로 그냥 랭킹 1위로 바로 들어가는 갈기력이죠 근데 사실은 뭐 스킬 구현이나 이런 거는 이미 흰수염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풀어도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샹크스 나오면은 여러분들 한번버프되면샹크스한번 한번 뽑아보세요 자 그리고 원피스 필름 레드의 주인공이 루키이기도 하지만 샹크스라는 얘기가 많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자, 하비 채널 멤버십 가입자 10명 넘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10명 넘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챙겨서 무조건 시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하긴 용카도 떡밥 1년 다 돼서 나왔어다좀 늦었죠 자 3월 9일에 창크 생일에 어차 대통령 선거일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랜만에 재미나게 네, 방송 잘했고 그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게 네, 다양한 원바로 소식과 브이로그 브이로그 여러분 오늘 올라간 스타필드 브이로그 봐주세요 재밌어요 그좀 너희들이 나를 재밌게 봐야 내가 또 다양한 콘텐츠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만 안녕